네 안녕하세요. 공파교도구 파파교. 아아눈뼈개 아프다. 아아 아, 뭐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지금 얼굴이 추리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이 새벽 4시입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조개를 잡으러 서해로 가야 되는데 일반 조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개구이집에서 먹는 가장 큰 조개. 그렇죠 바로 키조개를 잡아서 먹어보자. 저는 키조개를 해로질로 직접 잡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지금 너무 추리한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쭈링 탁! 이제 많이 안추리하죠? 촌스러워졌죠? 그럼 지금 바로 키조개 잡으러 가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얼굴이 너무 부었는데 이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건 약간 예의가 아닌 느낌 같기도 한데 눈개 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 좋개 랜키들 덕으로 서해안 바닷가로 왔습니다 저는 사실 키조개가 굉장이 깊은 바다에서 사는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오늘 바로 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로다가 그냥 라상라상라상내기들아 바로 가자 롯 같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히 가야 돼요 바로 이게 싹 해서 미끄러지면 러머니 대성통고 뒤지러 가자 저렇게 저 설눈을 내려왔으면 저 모래성까지 또 걸어가야 걸어가, 들어가 됩니다 걸어 들어가다가 물고리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뭐 채널 삭제 제발 오늘 키조개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저번에 여기를 또 왔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3시간 반 거리인데 그때 제가 물대를 잘못 보고 3시간만 운전해서 왔다가 3시간 반 다시 바로 돌아갔다 오늘 개 잡는다 키조개 래기들 여러분 지금 발 아래 뭔가 있거든요 이게 키조개일 수도 있는데 어? 어? 아닌갑다 사라졌다 네. 죄송해요. 자, 여러분, 진짜 키조개 발견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떤 형체가 하나 보이거든요? 어? 진짜로? 키조개 벌써? 자, 파볼게요. 키조개인데, 아, 씨. 와, 와, 얘네 박혀있는 게 장난 아니에요 나와, 제발 와, 여러분, 지금 빼고 있는데, 진짜 안 나와. 아, 와, 진짜 안 맞아. 미치겠다. 와, 미친놈이네? 와, 포기해야 된다고? 다음 거 잡아볼게요. 와, 많을 것 같아서. 와, 이거 안 되겠다. 자, 여러분, 이제 얕은 데로 갖고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이 조개도 있는데, 없어. 뒤진 거야. 키조개야. 키조개 어디니? 이거 뭐지,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거 혀 빼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여기 바지 바지락이 그냥 나옵니다. 보이시죠? 바지락 성지예요 바지락 안 먹어. 무조건 키조개입니다, 오늘. 자, 여러분, 이렇게 혀 내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요거를 이쪽 파면은 보세요. 자. 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혀가 아니었네. 리발 펀시될게야 갈게요.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는 소라도 굉장히 많다 들었는데 여기 바로 나왔습니다. 보통 동양 소라는 죽어 있는데 이 소라들은 뒤져 있네. 리발 버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어마어마한 조개껍질이 보입니다. 과연. 오! 뒤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해에서 본별 불가사리 중에 가장 큽니다. 크기 보세요. 이렇게 된 유해 동물이어서 바로 물수제비 리발 낼게요. 어, 오, 어, 두번뒤켰다 자, 그 여러분, 키조개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키조개 아가리거든요. 자, 요 사이를 한번 파 가지고 꺼내 볼게요. 오, 크다, 크다. 아, 이게 노동이네. 저 뭐야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옆에 또한 마리 있네 자 여러분 갑자기 한 마리 잡았어요 자 일단 옆에 킵해두고 여기 뽑아볼게요 하자 파자 리발레 자 한번 손으로 빼볼게요 오케이 잘빠지다예자 여러분 바로 1타입 했습니다 진짜 키조개죠 키조개 와얘 빵꾸냈다 내가 리발 어이 점액질 점 나오네 진짜 이게 여러분 깊은 바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그게 그렇게 크진 않은데 먹기에는 개추베룹이죠 로만한바지락내기처 먹는 거보다자 그럼 여러분 얘 예. 여기에 집히면요 손가락 가장난다고 하니까요 잡으실 때안 물리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좀이다 한번 물려보고 싶기도 해요 <웃음> 구라예요 자 키조개 버려버려 자 오늘 여기 꽉 채울게요 다다 오우 꽉 잡으셔야죠 아 어, 미안해 미안 해 여러분 지금 이것도 키조개인 것 같은데 자가 잘안 보이는데 아어아 어, 아, 키조개 새끼구나 롯나 귀억 줘버려 다 필요 없어 여기 있다 자, 여러분 또 찾았습니다 여기 아가리 보이시죠 이렇게 쭉 일자로 있는 거자 여기 사이를 조사 조사 조사 어우야 어우야 어우 오우, 뺀다 뺀다 뺀다 이야 <웃음> 야, 야. 우와, 까거보다 큽니다. 얘가 지금 아래 해초를 물고 있어서 안 뜯어진 것 같아요. 야, 이 해초 빼, 야, 야, 야, 야, 해초, 야, 버려 이래야. 야, 해초 버려라 진짜로. 너 밟는다. 오케이, 해초를 처먹고 있다가 이제 나한테 먹혀지는 거야. 자, 세 마리. 지금 카메라 맨님한 마리 더 발견했거든요. 오케이, 또 판다. 여기는 땅이 엄청 딱딱하네. 아니 왜 이런 걸 찾아가지고? 아, 미안해, 미안해. 야, 여러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나와! 오케이 야 일로와 이래 이끼야 어 사투를 버리고 어 사투를 버리고 있어 카메라맨 다섯 마리야 네 마리구나 여러분 이렇게 키조개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그러면 은 여기 요 사이 홈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천천히 땅을 파는데 이게 갯벌이 아니라서 힘을 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롯나 힘들어 다시난 잡으러 와 하자 하자 야이 새끼 해충 물고 있네 어쩌라고 이래 이끼 아, 미안해 안 먹을게 그 크기도 작았어요 여러분 <웃음> 미안해 오케이 자또한 마리 발견 할수 있죠? 안 빠져? 오 됐다 이야 오 크네 아큰거 뽑았네 자 넣어주세요 와 다섯 마리 야 이거 여기 한열 마리 채우겠는데? 이 주변에 또한 마리 있을 텐데 기조 계략이야 어딨니? 어 잠깐만 야 이거 꽃게 새끼다 이야 이거 보세요 진짜 꼭개레기예요 이거는 진짜 돌개도 아니고 꼭개레기인데 너무 귀엽다 꺼져버려 너 튀겨먹으려다 말았다 야 이거 아까 제가 버린 그 키조개 새끼 금세 뒤졌구나 버려 미안해 자 여러분 또한 마리 찾았습니다 이거 팔게요 수면 쪽으로 나가리를 하고 있거든요 파자하오 파자하오 리벌 파자하오 뽑았나? 오케이 오 크다 크다 크다 이런 애들을 빵구내서 가져가면요 제가 3시간 반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금방 썩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아예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지금 가져가는게 최고의 요 버려 어우 버리면 안 되지 제가 한 마리 지고 도 바로 다른 애기께 사냥할게요 아, 가장 키가라 키가리면은 케이스 갈겨버린다는 이따가 키스 갈겨줄게 자 가자 가자 너 지금 산책하는 거야 리발레키야야 이게 그냥 한번쓱 보면은 바로 놓쳐버릴 수가 있어서 진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나알 개빠질 것 같아요 오케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발견했거든요 보이시죠? 옆에 한 마리 두고 어? 이게 뭐야? 원래, 원래 물에 뜨나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어떡하지? 잠깐 여기 밟고 있을게요 어 밟혀지자 여기 이렇게 또 파자하오 따자하오 파자하오 아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은데 잘 뽑힐 것 같다 오케이 오 크네 잠깐만 너 올라와봐 붕 떠봐 그렇지 오케이 야왜 뜨다 말아 야 아까 얘보다 조금 더 큽니다 자, 잠깐만 던져볼게요 오 지금 일단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 1분만 쳐다볼게요 3, 2, 1 일로 와이 개래기들아 그냥 내가 쳐먹을게 오케이 지금 키가리랑 키박이랑 지금 마지막 키스니 한 마리만 잡고 다시 통에 넣으러 갈게요 자 가자 키가랑 키박아 키스 갈겨 버리고 싶다 키스 박혀버리고 싶다 잠깐만 저 소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느낌이 좋거든요 음 텅텅 비어 내리바 꺼져 키스나 키스나 어디니? 올커니 리발레기야 여기 있었구나.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키가리 키박게 잠깐 발로 밟혀지고 이발 따자하오따자하오타자하오야 따자, 잡고 땡긴다 이제 하나 둘셋 일로와 이레기야. 자 키스니 넣고 잠깐만 여기 어디서 어두워서 안 보인다 이 새끼는 은신슬쓰네 로카이레기야. 자 키스 갈가버리기 키스 박아버리기 여덟 마리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가 해로나가기 굉장히 짧은 구간이에요. 왜냐면은이 물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지금 대충 시간이 한1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빨리 로나 스피드 게한 다섯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카메라맨님이 알람이 울리면 저희는 바로 뛰쳐나가야 됩니다. 빨리 찾자, 빨리 찾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살짝 숨어있는데? 오케이 맞다 리발레 게. 이렇게 살짝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냐? 보이세요 여러분? 키박이 주니어. 따자호 따자호 따자호. <웃음> 와 여기 땅 굳세네. 내가 더 세. 내가 지금 3 1 년도가 여기 랄근... 랄그... 아 죄송해요. 나와. 아, 나쁘지않나사이제 여러분 키박이 주니어 키 거의 다 찾다. 거의 다 찾다. 조금만 더 잡자. 아직 알람 안 울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키가리 주니어 한 번에만 잡자. 이건 뭐지? 아아아어 어. 아, 아, 아. 어, 야, 어 망사, 리발. 어, 뭐야? 아, 리발, 내 장가 아 어제 산 건데, 이씨. 잠깐, 여기 있어라. 여러분, <웃음> 지금 여기 아홉 마리째 나왔습니다. 타자, 타자, 타자. 자, 뽑는다. 뽑는다. 여러분, <웃음> 조금만 더 잡을게요. 열 마리 채운다 그랬죠 제가. 근데 지금 콧물 흐른 것같은데콤 콧물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럼 여기 수염에서 물 나가는 거 보여드릴까요? 그냥 바이렉이야. 물 <웃음> 나가죠? 열어서 꽃이 넣어봐 야야야 아니 장갑 어떡해 자 카메라맨이 찾아왔는데 카메라맨이 끌어올리세요 할수 있어요? <웃음> 비기세요 어? 롯됐다 왜 물이 들어왔지? 이게 여러분 아마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일단 이거 잡으면 10마리 치우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돗대입니다 아 아이, 아이 죄송해요 흩날려라 처음 보네 자랑 자, 여러분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장갑 안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동상 느낌 오거든요 자 그래서 나가면서 마무리로 딱한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어? 뭐야? 롯데다 여러분 알람 울렸습니다 나갈게요 나가면서 한 마리만 더 볼게요 자 여러분 나가는 길에 마지막 레기 봤습니다 마지막 제 손을 따자 하오 리발레키야 아 됐다 우와 마지막 레기 <웃음> 틈새로 넣어버려 아자 나가자 자, 여러분 손 보이시죠? 네 여러분 키조개 잡지 마세요 얼마 안 해요 그냥 사드세요 리발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키조개 레기들을어한 네. 마리 잡았습니다 와 한번 바닥에 나열해볼까? 자 여러분 이렇게 키조개 12마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바로 집으로 가서 주변에 패의폐무셔서습니다 집에 시끄러워 죽겠네. 집에 가서 마요. 라상라상 아, 가자. 오, 손발 다루면 뒤지겠다 아, 비린내 18호 치를 게야 자 여러분께서 카리비 아니요 키조개 레게들을 잡아왔습니다 와와와와 와우! 와우 와우 잘 안보이네 열어보자 와우 일단 이 키조개의 효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단백질은 롯나 풍부한데 칼로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에도 좀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가격이 조금 비싸죠 그래서 이걸로 다이어트하면 거지 돼요 자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이 많아가지고요 동맥 경화와 빈혈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가리비레게들 바로 손질해버릴게요 뒤지러 가자 둘다아 맞다 맞다 여러분 이렇게들을 손질하기 전에 이렇게들 오늘 뭘 해먹냐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키조개의 관자 버터구이와 꼭짓살 날개살 에어프라이구이를 먹어보자 여기서 키조개의 관자놀이를 적출 아니 아니 리바 관자놀이 여기 지이기야 관자를 적출한 다음에 키조개의 날개살과 꼭짓살을 꼭꼭 좀그런네 녹지살을 적출한 다음에 과자는 버터구이로 해먹고 나머지 고지살과 날개살을 에어프라이게 한번 조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에어프라이구이는 거의 안 드셔보셨죠 제가 오늘 먹어볼게요 추바름 뒤지러 가자 아, 아 이쪽이다 자 먼저 여기다가 전부 다 넣고 바로 워터야 한번 싹다 씻어줄게요 조져조져조져 예그다하씻을래기들저 멀리 꺼져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마리 싹다 조져줄게요 개리노가다자 이렇게 한번 다씻어좀많지 이렇게들은 여기다 잡아서 전부 다 버려 그리고 일로와 요키 조개들이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지고 도마와라 내저에뒤질내기 누구 한 마리 오래 이래기 가자 여기 뭐야 해초먹고 있네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삼으라오 안돼 안돼 안돼 칼날 나가버려 자 여러분 키조개 손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키조개가 생각보다 얇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냥 그냥 이렇게 부러져요 이렇게 부러지면은 여기 공간이 생깁니다 자 거기에 칼을 이렇게 라삭 넣어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열어버리면 돼요 쑤셔 쑤셔 쑤셔 열어버려 부러져 <웃음> 붙네 리발 자그 다음에 조개에 붙은 살을 칼로 살살 이렇게 하면서 분리하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살만 이거 뭐야 리발 야야야 뜯어버려 이거 목에 걸리면은 바로 채널 삭제 버려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네의 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냥 쏙 하면 빠져요 털 먼저 빼주고 버려 그리고 관자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냥 잡고 땡기면은 요런 식으로 나는데 지금 관자가 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껍질 열다가 다 날라갔어 자 그래서 관자 이쪽에 빼두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꼭지살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잡고 쌍 이렇게 떼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바로 꼭지살입니다 제가 봤어요 이게 튕을 약간 날붙여 랄부차... 아 죄송해요 그냥 버릴게 어쨌든 꼭지살 버려 자그러면 여러분 조개구이 같은 거 드실 때 옆에 날개 같은 게 생긴 거 있죠? 여기 주황색은 싹다 내장이고 요 날개살만 이렇게 싹 뽑으면은 이게 바로 날개살입니다 날개살도 버려버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싹다펀치레기야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관자 던져서 받아 날개살 날라서 받아 꼭지살 꼭지처럼 받아 아, 주, 아 죄송해요 자 그러면 분리가 다 돼가지고 손질 끝롬나 싶죠? 근데 이거를 12마리내야 돼 리바 개립노가다 no,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찝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살쭉 건들면은 이거 보세요. 라가리 방금 다 먹은 거와왕자 소리 들리죠. 와 이거 진짜 심조도 안 빠져. 이거 보세요. 덜덜 달리거 보세요. 구라예요. 그냥 빠져요. 이이이이이 속이는 게 제일 재밌죠. 3 1살이나이또 이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갈 거야. 깨져버려. 깨져버려. 관자는 그냥 이렇게 쭉 짜면은 여기다 관자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잘안 되거든요.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가위로 리발 라삭 사무라이. 롯나 깔끔하죠. 다된거저다 버려버려. 오우! <목소리> 관자! 씩씩! <목소리> 자 여러분 요렇게 아주 잘 잘려진 거 같거든요.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 유... 에그멍이다, 에그멍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도가다 해가지고 이 12마리를 지금 40분 걸렸어요 디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관자 12개랑 여기 날개살 꼭지살 이제 합쳐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렇게들 딱 여기만 봐도 아시다시피 지금 모래가 높나게 많습니다 왜냐면 해감을 안 하고 지금 바로 손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는 바로 한번 씻어줄게요 샤워하러 가자 싹다 부어버리고 워터 야조조조조조조조자러 이렇게 빠빠빠 씻어버렸으면 여기 보시면 관자살을 살짝 썰어버린 게 있거든요 자 요거 회로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개 지금 바로 한번 썰어볼게요 솔직히 말 말씀드리면 제가 조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놀람> <놀람> 와, 그럼 비 하나도 없고 진짜로 이거 그냥 조개고기 관자살보다 훨씬 더잘 씹히고 연하고 부드러운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바로한번더 먹어 처음에는. <놀람> <놀람> 해산물 먹고 이런 말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달아요 진짜 달아 자 그래서 요리를 빨리 해볼 건데 일단 이두 개는 저멀리 꺼지시고 자이 관자는 약간 수분기가 빠져야 맛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킨 남자답게 걷어 잘라버려 자여기 네킨에다가 론나 빨리 던져버리고 자 여기서는 물기를 대충 제거합니다 주물다 주물다 하고 던져서 펴버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만 수분기만 날라가게 해줄게요 라상라상자 여러분 이렇게 관자의 물기가 좀 많이 빠졌으면 오우 우슈했다 미안해 이거 상당히 털 묻었겠다 일단 이렇게 저멀리 꺼지시고 날개살이랑 녹지살얘들부터 영프라이기에 넣고 한번 매배 해볼게요 자 일단 열어버려 날개살 먼저 넣습니다 들어간 날수나 날지야 자 이렇게 넣었으면 여기다 바로 일로와라소금 전체적으로 초초초초초초일로와 룬후추 열어버려 열어버 어, 혼자 하니까 힘드네 카메라맨 빨리와 뛰어와 핸드폰하고 있었어? 부어버릴라이즈자 여기 후 카메라 조개에 쳐박겠다 자, 여기 후추를, 자, 천천적으로다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다 들어가버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종류별로 많은데, 조개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비싼 여기 개깡구 있죠? 자, 요걸로. 일단 오븐파이어 자, 이제 그럼 관자 버터구이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후라이팬, 힐. 그리고 바로, 파이! 그리고 롤리브유,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돼가지면 아주 개소지가 터져버려서 저번에 3시간만 가서 못 잡았는데 이번에는 가가지고 그냥 싹다잡아버리 아주 재수없는 기조개르기는 바로 입자 던져버려 와다다다다다 근데 여러분 이기조가는요 너무 많이 익혀버리면 문어처럼 질겨질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익혀주는 거예요 살짝만 이렇게 웍 롯나 잘한다 웍웍웍웍자요 미향을 살짝 이렇게 한 번만 뿌려줄게 요 왜냐면 이게 좀 잡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야야야! 야, 야! 야 설치지 마 이제 버터 넣을 거니까 버터 요만큼 해가지고 바로 끓어버려 근데 이게 보면은 뭐가 버터고 뭐가 관자인지 모르겠네 리발. 자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허브솔트 조사! 아자 다시 웍웍웍 잠깐만 잠깐만 옆에 바로 해봐 에어프라기 이다된거 같은데? 띵 리발 열어보자 오우 쉣더퍼 이게 뭐야? 맛있는 냄새나요 이게 뭐지 근데? 음 냄새 괜찮아 그래 먹을 수 있을걸 자 이렇게 관자 한번 익혔으면 톤 오프 여기로 다 빼줍니다 일로와 관수나자 그럼 얘는 잠깐 딴데 두고 에어프라이 마무리 해볼게요 열어 와우 일단 뭐 맛있는 냄새 안돼어 약간 지른데 아직? 저기그점액질이 아직 있어가지고 카메라맨은 먹어도 될것 같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일단 한번 맛볼게요 초 베르 개 론나 맛있다. 그러면 <웃음> 저개맛있어 한번 먹어봐. 처배르 소리 내줘요 소리. 먹는 소리. 론나 천박하네. 맛있죠? 허정은왜그래 모래 씹힌다고 <웃음> 그래서 준 거야 니한테 일부러 까까만 모래에 있어서 얘 예, 일단 여기 다옮 기게요 얘는 되게 점액질형인데 으으씨 조개를 먹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게 그거잖아요 비브리 오페혈증 근데 오늘 날씨가 영하 7도여서 오늘 같은 날씨에 비브리오패이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18도 이상부터 올라오거든 이리치네끼들이 뽑아서 버려버려 날개살 에어프라이끝났고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자 바로 녹지살입니다 녹지살 자이 녹지살 을 달랑달랑달랑 달랑 들어가라 여기에는 여기 허브솔트만 간단하게 뿌려서 조사 조사 조사 바로 들어가라 그리고 오 봐야. 자 여러분 다시 관자 버터 구이로 와서 이제 관자 버터 구에 들어간 야채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아프리카 떨어뜨리자마자 라사조개사무라이 <웃음> 지금 뭐 터진 소리 나는데? 꼭지 래끼들 닫네 열어봐라 어야 이거는 좀 맛있겠다 뭔가 크림치즈 같은데 굉장히 지금 연기도 나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네그카메라만 먼저 먹어볼게요 얼굴 왜 그러지 왜 그래 초배를 소리 내줘요 오 좋은데 자 저는 바로 먹겠습 초배를 <웃음> 와, 와, 이게 진짜 맛있다 탱글탱글하고 조글조글하고 조개 안 같아요. 조개 비린 맛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꼬지살이 어디죠? 달라고 더 <웃음> 격하게 <덕독하게> 흔들어봐. <웃음> 더 이상 카메라면 안 주고 여기 둘게요. 아 죽게 죽게 죽게 죽게 자 여러분 이렇게 조개 날개살이나꼭지싸에어프라이고는 완성됐고 지금 빨리 다시 아까 파프리카까지 썰었지? 이 관자놀이 사실 잘안 넣는 건데 넣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익현이 있거든요 익현이 배에 익현 버리자마자 똥 버려 떠버려 떠버려 껍질 채로 껍질 까자 열어버려 자요렇게 꺼낸 다음에 탕 탕, 탕끝 롬나 카리스 마이소 야야야야 힘들게 일하는데 기지개나 피고 미안해 그렇게 쳐다보시면자 그러듯이 바로 후라이 캣티에 그리고 바로 파이 아 이제 이거 그만할래요 그리고 어언언언언자 여러분께 기름이 달궈지면 흩날려라 <웃음> 통마늘 라라라자 그리고 바로 럭럭럭럭럭럭자 이렇게 마늘이 어느정도 익으면은 바로 여기다가 파프리카 들어가라 이혀니 들어가라 자, 이렇게 웍을 아주 빠르게 조여줍니다 럭럭럭럭럭럭자 여러분께 어느정도 다 익으면은 다시 버터를 한번더 넣습니다 들어가 또 마무리로 파솔트 <웃음> 자, 그리고 버터 여기 전체 에다 베이게 o c k rock, 그리고 여기다가 마무리로 반자 o 이 k r o 들어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 k rock,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o c k rock, r o c 이 rock, r o 살 k rock, rock, rock, rock, r o c 누가 그렇게 쳐다보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요거는 먹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개구이랑 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개구이 먹을 때 항상 초장에 찍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장보다 훨씬 더 대단한 랩기가 있어요 바로 릴리소스 자 여러분 그래서 알갯살 먼저 한번 칠리소스에 콕 찍어가지고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미쳤다 모래 개 씹힌다 리바 아. 아머래 이제 다 넘어가는데 맛은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는 조개구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조개구이는 조개 물이랑 같이 삶아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개 직화구이라고 해도 돼요. 와 근데 여러분 이게 소금이랑 후추를 아주 조산하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에 초베르 음 조개랑 후추향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냥 요거두개 집어가지고 어? 이건 뭐야? 내가 떨구는 거야? 먹다가? 이거 찍었으면 알거 아니에요? 몰라? 월급 감면 여러분 그러면 아까 잠깐 먹어봤는데 자이록지살여거칠리소스 아주 콕 찍어가지고 바로 초베르 와 얘다 진짜 맛있네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날개살이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모래가 너무 씹혀가지고 그럼 날개살이랑 록지살 싸가지고 먹어야겠다 날개 꼭지 콜라보 꼭지 달린 날개 콕 찍어서 초베르 와 이거 예요 너무 맛있죠 와아저 여러분 그리고 이 꼭지살은 맛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맛인 것 같아요 카메라맨이 아 이게 어디 진짜 비슷한 맛이 나는데 아.. 야야야야야왜 야. 먹어? 먹어봐야 아니까? 개소리 하지마 아까 계속 먹었잖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약간 곱창 느낌이랑 비슷해요 아개데 개옳게 뭐야 면요니 곱창 못 먹잖아 카메라맨 곱창 못 먹거든요 근데 뭘 아니야 곱창 맛도 모르는 게 바로 이거 콕 찍어서 초배를 식감은 곱창이에요 거기에 살짝 조개구이의 맛이 나오면서 대신 조개 비린내는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맛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띠리리 예쁘게 찍어주요 예쁘게 아주 탱글탱글하게 아니 초점 안 맞잖아 그림자지잖아요 손때 이새오 오오호호오 <웃음> 개쩐다! 아,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앉아서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 댓글 달아요 허다마 저리기 제가 오랜만에 앉아서 먹네. 초심 밀었네, 여러분. 오늘 키조개 진짜 개힘들었어요. 동상 직전까지 갔으니까 앉아서 한번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계속 씨부릴 거예요. 씨부리는 먹방. 줄여서 씨방. 자, 여러분, 관자 개 두꺼운 거 있죠?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목> <목> 와! 와, 우리 이거 팔자! 와, 이거 팔자! 우리 먹어봐야 팔수 있다고? 아니야 아니야 나 혼자 팔게 너는 아니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나 찍어 일단 맛 설명해 드릴게요 뭐 관자 솔직히 먹어도 다 똑같다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조개구이집 가면 항상 키조개는 거의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뭔지 아시죠 키조개 관자를 열두 개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사실 돈을 좀꽤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이 관자의 맛은 일반 조개구이집에서 파는 거랑은 정말 과장이 아니라 달라요 자연산 느낌이 진짜 많요 그냥 자연에서 이렇게 땅에 박혀있다가 딱 나왔을 때그 힘찬 관자 이 개소리야 즐기지가 않아요 줄게 그럼 기다려봐 맹하고 있잖아 자, 자 여러분 관자 바로 줄게요 <목소리> 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 마늘인 줄 알았어 진짜 관자 초베르 장난 아니지 진짜 이거 <목소리>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베이컨을 넣었습니다 요 베이컨이랑 관자랑 요 파프리카랑 싹 해가지고 리조개 삼합 바로 초베르 장사하자. 아, 지금 팡세로 진짜, 할수 있어. 와.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귀족의 관자놀이. 아니, 아니, 관자해. 희족의 관자해. <웃음> 웃지 마, 너무. 뭐. 아, 헷갈릴 수 있잖아, 얘랑. 너 있다, 이거 개털일래? 관자에 베이컨의 약간 그 짭짤한 맘 있죠? 그게 싹 들어가면서 파프리카의 그 싱싱함이 잡아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먹지 않는 사람 절대 몰라. 제발, 제 영상 보시면 딱한 명이라도 이거 따라해서 만들어줘요. 제발, 저는 공감할 사람이 없어. 세상에 왕따야. 아, 카메라맨이 있구나. 오케이. 관자에다가 싹 올린 다음에 파프리카 싹 해서 마늘까지 잡기가 좀 힘든데, 오케이.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에이, 벌어지래, 키야 맛있어요? 나 마늘 한번 넣어서 먹어봐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바로 먹볼게요초배를 내가 가야겠다 와 마늘까지다 여기에다가 칠리소스 찍으면 개맞 있을 것 같잖아 릴리소스에 쫙 한번 쏴 묻혀줘 바로 입으로 이렇게 초배를 칠리소스까지다 칠리소스 찍어줄게 관자를 꼭 찍어서 칠리소스 한 다음에 바로 초배를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 여러분 제가 아껴둔 제일 큰 관자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크다 여기 제일 큰 관자 하나 두고 그다음 그 위에 뭐 올린 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 이, 이,